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을 넘게 기다린 그런 생선을 받았어요 워낙 안 잡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고요 이게 크기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도 아주 늦게나마 그래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한 생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넘농 1.3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이 생선은 바로 넙치농어라고 하는 그런 생선입니다 구입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돈을 많이 줘도 먹기 힘든 게 바로 이 넙치 농어입니다. 워낙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 농어를 조금 먼저 보시면 이제 세 종류가 크게 있어요. 제가 일본 사이트를 조금 뒤져서 봤는데, 먼저 넙치농어는 이제 일본어는 히라스즈키 라고 해요 근데 그 넙치를 일본어로 히라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넙치농어의 특징은 이 지느러미 뼈의 개수가 15개에서 16개고 그리고 다른 농어보다는 최고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 은회색의 아주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농어인데 점농어는 우리가 아주 쉽게 볼수 있죠 등에 점이 나 있는 그런 농어를 볼수 있는데 이건 눈이 살짝 다른 농어보다는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명으로 민농어라고 부르는 농어가 있습니다. 이 농어는 이제 점농어와는 좀 다르게 이 등에 이제 점이 전혀 없이 이제 아주 매끈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세 종류의 농어를 좀 살펴봤고요. 자, 이거는 그 중에서 아주 귀한 넙치농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봐도 체고가 상당히 높은 걸좀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늘을 깨끗하게 쳤고요. 제가 이거를 두번 나눠서 먹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받으면서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성이 이제 하루 정도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1일차 먹고, 그 다음에 이 다음날 이제 2일차를 먹었습니다. 대가리 나중에 이제 다 구워서 먹을 거고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브란지노라고 하는 지중해 농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농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은 조금 생긴 색은 좀 틀린데 이렇게 기름이 굉장히 져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전혀 다른 또 결이 다른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이제 넙치농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살속에 기름이 이제 골고라 아주 그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게 잘 들어가 있다는 라이렇좀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꼬리는 구이로 먹고 몸통 회로 어, 먹어 보도록 할게요 네, 탈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름기가 있어서요 아주 쉽게 잘 벗겨졌어요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아주 좋죠 자, 요 꼬리 부분은 이제 구이로 어, 잘라내도록 할게요 농어가 참 구이로 먹으면 맛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죠. 농어 스테이크 좋죠. 근데 이썰 때도 일반적인 농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회를 몇점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을 이제 구이로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소금을 좀 이렇게 간을 좀 세게 하는 게 좋아요. 구이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등살 부분이에요. 이 간장이 이제 며칠 정도로 기름기가 잘 올라와 있어요. 야 이거 노치농어 제가 처음 먹어본 거데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고급진 맛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1차 숙성인데도 식감이 그렇게 무르지도 않고요. 이건 좀 일반 농어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1차 숙성 농어는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한 점에 술한 잔씩 들어갑니다. 자, 2일차 숙성 빨리 구이 먹고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구이가요, 대박이 아주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함과 달달한 맛이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게 확 느껴져요. 바로 맛있어요. 그냥 자, 2일차는 조금 더 다양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저께 워낙 맛있게 먹었어 갖고 이제 한점한 한 점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손질할 때한 점이라도 더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이번에도 꼬리는 구이로 할 거고요. 이번에는 꼬리, 그, 껍질을 좀 붙여가지고 어, 익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다가 칼집을 넣어가지고 이제 앞부분만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일차에서 제가 몰랐는데 이 껍질이 정말 별미거든요. 그래서 2일차에서는 이 껍질까지 다 같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리하고 몸통의 뼈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뭐 갈비뼈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구워 먹도록 할게요 이제 껍질은 전부 다 데쳐서 먹을 거라서 한쪽에 잘 놔두고요 꼬리는 구이할 거라서 이제 껍질에다가 칼집을 살짝 넣어줬어요 뭐 대가리는 이제 턱밑살하고 대가리 반쪽이고 그리고 이제 몸통은 전부 다 조각을 냈고요. 근데 이 넙치농어는 대가리 자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뼈가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좀 소금을 세게 간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줘서 갈이잘밸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껍질은 살짝만 데쳐도 될것 같아요.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 숙성이라서 살짝 두께감 있게 이제 썰었고요. 이제 뱃살 쪽은 칼집을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구이도 이제 그릴에서 한 20분? 이 정도 구워줬고요. 꼬리는 어제처럼 이제 팬으로 구웠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1일차 보다 기름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왼쪽이 등살이고 오른쪽이 중 뱃살 그리고 가운데가 뱃살하고 껍질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넙치농어가 큰 거를 잡힌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건좀 작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자 넙치농어구이 이렇게 준비했고요그 다음에 이건 꼬리 순살구이 입니다 넙치농어가 큰거 있으면은 뭐 여러가지도 더 푸짐하게 해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쉬우니까 더 맛이, 맛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우면 그렇잖아요. 네, 이거 1일차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이살 속의 지방에 균형 있게 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감칠맛이 굉장해요몇번 씹지도 않았는데, 아, 이미 맛있어요. 소금 찍어 먹는 것도 어, 꽤 괜찮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뱃살, 와, 이거 기, 기대가 되죠. 중뱃살 맛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생선회를 상당히 좀 많이 여러 종류 먹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손가락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선회 맛이에요 참 많이 잡히면 좋은데 정말 희귀하게 돈이 있어도 못 먹는 생선회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뱃살은 서걱거리면서 과하지 않은 그런 지방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자 근데 껍질이요 보통 다른 껍, 껍질을 먹으면 저같은 경우는 그냥 쫄깃한 맛? 식감으로 그냥 먹거든요 그냥 재미 삼아서 그런데 이 보통 껍질은 식감만 좋죠 근데 이거는 감칠맛이 있어요 껍질에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몬 버터디 소스라고 보통 그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파는 이제 그런 소스에요 저게 구이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었는데 제가 1위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구이가 대박이에요. 네, 일반 농어랑은 비교 불가합니다. 아, 전혀 다른 생선 같아요. 이 브란지노라고 지중해 농어랑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방의 균형이나 식감이나 이런 건넙치노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제 브란지노 같은 경우는 구입이 가능해요. 네, 이제 그릴에서 20분 동안 구운 넙치농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소하니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네, 생선구이는 항상 간을 좀 충분하게 해주는 게 맛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레몬버터 딜소스 이거는 구이랑 참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것보다 사먹는 게 쌉니다 예전에 제가 연어 그라브락스 영상에 나왔었죠 네, 오늘 넙치농어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 혹시 넙치농어를 만났어요? 그럼 망설이지 말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좀더큰거 구하면 그때 또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넙치농어와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